장윤정 모친 육흥복 딸돈 내놔라 소송 패소. 장윤정 모친, 장윤정 엄마 과곡을 발언 얼마나 오싹하길래?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흥복 씨가 장윤정 소속사 인후 프로덕션 측을 상대로 딸이 번돈 7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하며 다시 한번 장윤정과 장윤정 엄마와의 그간의 흑역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6일 장윤정의 모친 육근복 씨는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딸의 돈을 내놓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가 전했습니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근복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측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이 차용증에 따르면 육흥복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육흥복씨 주장은 소속사가 자신의 돈을 빌린 뒤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그러나 소속사 측은 소송에서 육시로부터 54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윤정 씨가 자신의 수입을 모친 육흥복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장윤정 임신 소식에 폭언 담긴 장윤정 엄마 편지 무엇? 한편 장윤정 엄마 육흥복씨의 내딸돈내 것이다 내 나라 해소와 더불어 과거 가수 장윤정의 임신 소식에 장윤정의 어머니가 장문의 욕설과 폭언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낸 상황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